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여러분들 지금 단어 열심히 하고 있죠 좀 힘들죠 갑자기 종이 시험도 치고 숙제도 많아져서 여러분들 잘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너무 많이 힘들고 지치면 은 조금 이제 분량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하고 상의하면서 또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숙제할 때 교재에 이렇게 이제 쓰는 어, 품사를 쓰는 칸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알려 줄 건데 요거를 알고 나면 단어를 뜻을 외우는데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팔품사라고 해서 문법 배우는 친구들은 다알 거예요 영어 단어를 여덟 가지 종류로 분류한 것을 팔품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사가 있고 대명사가 있고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에서 여덟 가지가 있는데 명사는 뭐예요? 어, 사물이나 뭐 이름, 뭐 사람의 이름, 뭐 이런 거 나타내는 것들인데 이름을 나타낸 단어죠. 그래서 that student's happiness 이런 행복, 행복, 행복이라는 감정의 이름인 거잖아. 그지? 기분 좋은 감정 이름 이런 것들이. 명사가 됐는데 이 명사를 명사라고 두 글자 다 쓰면은 여러분들 힘드니까 줄여서 noun, 어, 명사가 영어로 noun이거든요. noun을 줄여서 n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울 때 n이라고 쓴 것은 딱 이름으로 끝나는 거야. 내가 n이라고 써놓고 뜻을 뭐 아름다운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렇게 구분하는 라하데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명사는 pronoun에서 noun에다가 앞에 pro가 붙인 거죠. 대신.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말이라고 해서 p r o n 아니면 pr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I, my, me, my, you, your, you, y r 좀 배웠죠 그 다음에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this, that 이것저것 뭐 이런 것도 사물을 나타내는 대신 나타내는 말들을 대명사라고 합니다 명사랑 비슷하겠죠 그 다음에 동사는 알죠? action verb, v 우리는 별로 표시했잖아 그죠? 뭐뭐다, 뭐뭐하다 동작을 나타내는 말 생각 뭐 마음의 움직임 이런 것도 동작이 될 수가 있겠죠. study, play, give, think. 그다음 be 동사도 v. 그다음 형용사. 형용사는 우리가 a라고 표시할 건데 adjective 약자 a예요. 그래서 형용사의 역할은 명사나 여기 는 대명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beautiful student, 뭐 surprising. 어~ 서프라이징 이벤트 이렇게 해서 어~ 뭐~ 어떠+ 어떠한 아름다운 학생 뭐~ 아름다운 책상 이런 식으로 어~ 구분 줄줄때 어~ 명사나 대명사의 수식이란 말 무슨 말이냐면은 꾸며 주는 말 그래서 끝이 해석이 아름다운 뭐~ 멋진 니은 뭐+ 뭐한 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단어 뜻이 되어 있는 것들을 형용사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다음 부사는 adverb에서 어, 우리 v e r b 란 단어를 앞에서 봤죠 동사죠 동사에다가 붙인다 해서 adverb 꾸며주는 말 ad는 adverb에서 ad라고 씁니다 그래서 동사나 형용사 부사를 꾸며줘요 그리고 보통 형용사에 ly를 붙여가지고 뭐뭐하게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beautiful 형용사 아름다운이죠 근데 여기다가 ly를 붙여가지고 beautifully 하면 은 아름답게 어, 너는 어떻게 살래? 아름답게 살래. 어, surprising, 놀라운인데 LY에 붙여서 surprisingly, 놀랍게도 놀랍게, 뭐뭐하게, 빠르게 이렇게 해서 동사나 형용사도 꾸며줍니다. 뭐, very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거는 문법식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이 ad를 쓰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해석은 이렇게 되고 주로 형용사에 ly를 붙이니까 ly로 끝나는 단어다 하면 은뭐뭐 뭐 하게라고 해석되는 걸 골라도 되겠죠. 우리가 뜻을 고를 때 단어 외울 때도 훨씬 더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전치사. 전치사는 preposition이라고 돼 있는데 position은 위치라는 뜻이잖아요. 위치, pre 앞에 붙인다 해서 preposition. 어, PREP라고 약자를 씁니다 주로 명사, 대명사 뭐 이런 거 앞에 오는 말인데 장소,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래서 ON, 어디어디 어디 위에, IN, 안에, AT, FOR, BEFORE, UNDER, 뭐, BELOW 뭐 이런 것들, OVER 어, 이런 것들 여러분 보면 아는 거예요 이런 것들 전지사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CONJUNCTION 해가지고 접속사 접속사는 COMJ라고 나타냅니다. 내가, 내가 이 품사, 이 단어를 외우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 단어인지는 알아야지 우리가 단어 외우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냥 단어 시험을 치려고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봅니다. 자, 이어주는 말이에요. 뭘 이어주냐. 단어나 단어. 구나 구. 절, 구구절절. 이런 말 들어봤지? 구는 뭐냐면 단어가 두개 모인 거 거를 구라 그래. 음, 절은 뭐냐면, 주어 동사가 있는 거를 절이라 그래. 그럼 절이 두 개가 있는 거. 주어 동사, 주어 동사. 구가 두개 있는 거. 단어, 단어, 단어, 단어가 여러 개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and, 뭐, i, and, you, 뭐, 이런 거. or, 문장 두 개를 연결하기도 하고, but, 뭐 이렇게 연결하기도 하죠. 음, 이렇게 하니까. 음. 자, that도 될 수가 있고, when, if, 이런 것들, 접속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감탄사. 어 uh, interjection 해서 감정을 타는 뭐 oh w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oh no 뭐 god oh my g o d n e 이런 거 이런 거다 감탄사, 감탄을 탄 대표 말 그래서 이렇게 이 품사를 알면은 영어 단어를 볼때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그냥 시험 보는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단어 뜻을 고를 때 훨씬 쉬워져요 단어를 구분할 때저다 동사를 골라야 되는데 뭐뭐 한이라고 끝나면 동사가 될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죠. 네, 그렇게 단어 외울 때도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기억하셔가지고 항상 염두에 두면서 영어 단어 외울 때 고려하면 훨씬 더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품사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할게요. See you next time.